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유미의 세포들의 유미를 만들어 봤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는 이 인형을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구입처는 블로그에 올려뒀어요. 하단에 설명란이나 공지 댓글에서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다이소 인형을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어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이아코 화이트 수지 점토를 사용할 거예요. 먼저 점토를 얇고 길게 만들어 반으로 나눠준 후 끝부분을 에 살짝 굴려 옆머리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칼로 옆머리 모양을 살짝 내줍니다. 점토를 길게 말아 뒷머리도 만들어 붙여주고 물로 매끄럽게 다듬어주세요. 점토를 둥글게 만들어준 후 아래를 꼬집어서 마늘 모양처럼 세개 만들어준 다음에 머리에 붙여줍니다. 물을 묻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어주세요. 물을 바르고 점토를 붙인 후 칼로 모양을 내주고 물로 다듬어줘서 앞머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통마늘 머리 완성! 조그맣게 점토를 붙여 삐친 머리를 만들어주세요 책상 위에 물을 바르고 알루미늄 호일을 위에 깔아 가니파레트 완성! 노란색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를 칠해줍니다. 색연필로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노광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물에 지워지는 차코 수성펜으로 얼굴 위치를 잡아주고 색연필로 얼굴을 스케치해줍니다. 지우개로 색연필을 그린 부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차코 수성펜은 필수템은 아니에요. 면봉에 물을 묻혀 살짝 톡톡 두드려 수성펜을 지워주고 휴지를 살짝 눌러 물기를 닦아내줍니다. 다시 색연필로 얼굴을 그려줍니다. 색연필로 얼굴을 다 그렸으면 무광 스프레이를 한번더 뿌려준 후한번더 그려주면 더 진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유미 완성!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